안녕하세요 펴만드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컨텐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9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9월 11일 단나와 가입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펴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답변하고 시작할까요? 일단 첫 번째 성조님 어, 9월 가격 좀 내렸나요? 이제 거기서 신제품 나오잖아요 가격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신 분 많던데 안 내렸어요 8월 대비 눈에 띄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10만원 폭으로 차이나는 거 없고 5만원 폭도 눈에 거의 안 뜹니다 한 제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1, 2만원 혹은 몇천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가격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제품 나온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더안 내리고 있다고요 어,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송조님, 이더 채굴 고시면 종료된다는데요. 뭐, 포스에서, 아니지, 포어에서 포스로 바뀌는데요. 지분 증명을 바꾸니까 채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픽카드 싸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지금 채굴하고 그래픽카드 가요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한, 올해 3, 4월부터 이미, 뭐, 전기세보다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이라서, 신규 글카를 사서 채굴기를 증가시키는 분 없었어요. 중을 사서 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어, 그 분위기는 국내 최대 채굴 커뮤니티인 땡글에 들어가시지만 해도 여러분 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채굴하고 글카하고 연관시켜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더 좋은 신규 채굴 코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요. 세 번째. 달러가 급격히 고공상승 중인데요, 성준님. 지금 급하게 글카 사야 될까요? 어, 이 질문. 달러는 오르고 있는데 실상 이제 고스름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생산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3 0 0 0시즈가 아직 물론 수입량을 어전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팔아먹기 힘들어지니까요 어.. 재고가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재고 뭐 많이 쌓인 건 상위 제품이에요 아니면 저 비인기 제품에서 3 0 5 이런 애들이고 뭐, 그 여러분 많이 쓰는 60, 뭐 60TI, 70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영향도 별로 안 받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뭐 신제품 나온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겨우 이제, 출시가 가격 기준까지 내린 거예요. 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적 있었을 거예요. 출시가까지는 갈일 없다. 그랬더니, 뭐, 상당히 실망하신 분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신제품 나올 때 돼서 출시가 가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신제품 다들 기다리고 있지, 뭐, 구제품 사려고 할까요? 그래서, 어, 극한 미리 살까요? 라는 대답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80이나 90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하십시오 그러나 60이나 뭐 60TI급이 딱 만족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사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등급은 내년 돼서 나올 거고 달러가 한동안 고공행진 할 거기 때문에 내년 돼서 나온다는데 크게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 산다기보다 뭐 컴퓨터가 좀 급하시다면 그냥 그 60이나 60TI 정도 사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안 급하면은 그냥 뭐 내년 신제품 다운할 때까지 기다리면 괜찮아요 한 1년 패스 해버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제품 언제 출시하나요? 자주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요 <웃음> 11월 말 전에는 출시할 거라고 관계자분들이 자꾸 얘기 하는데 이분들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 게 기존 제품 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시 시기를 미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제품이 어 재고가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고 있어 요 이거 밀어봤자 유저들도 똑똑하니까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냥 신제품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10월 말일 거고 늦어도 11월 말 사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날짜가 언젠데 물어보셔왔자 변경될 확률도 높고 정확한 날짜를 아예 얘기하시는 관계자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출시될지는 몰라요 자 그렇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고요 어 이제는 펴보면서 과연 8월 하고 얼마나 가격이 변경된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이엔드 구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제품 솔직히 신제품 출시 코앞이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다소 올랐어요 이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특가하던 제품들도 좀 빠졌고 최저가 제품들도 좀 빠졌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최저가 바로 위에 약간 더 비싼 제품들이 이제 최저가가 된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90TA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최저가인 애들도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더내는게 눈에 보이는데요 요거 빼고는 싹다 어느정도 올랐다봐야돼요 90TA랑 9 90 0는요 빼고는요, 빼고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는 4 0 0 0 c 즈 비싼게 나올 것 같은데 4 0 0 0 c 즈 패싱하고 3 0 0 0 c 즈 상급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6800XT나 4080 1 0기가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어..그게 아닌 분들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쪽 라인업은 사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이번 달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뭐이 정도만 돼도 게임 충분히 할하다안 느낌드는 고성능 제품들이죠 이 고성능 제품들 꽤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다만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뭐 만원 떨어지거나 몇천원 떨어지거나 진짜 많이 떨어져 봤자 뭐 2만원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체감이 안될 겁니다. 다만, 쓰읍, 드럽게 안 팔리든 6750. 요 어, <웃음> 제품은 어 그냥 꽤나 큰 폭으로 4만 원 떨어졌어요. 이게 잘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웃음> 사실 6700하고 675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6750이 너무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안 팔리는 게 정상이었어요. 이 6만 원의 차이니까 나 성능 차이는 몇 프로 나지 않는데, 예, 그 가격을 그냥 좁혀준 거예요. 내려봤자 의미 없는 가격 하락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거 6700도 안 팔렸는데 뭐. 6,750 내렸다고 뭐잘 팔리겠습니까? 어, 실제로 이 제품들은 상공 60Ti랑 가격대가 엄청 붙어있어요. 상공 60Ti랑 가성비도 비슷합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훨씬 안정적인 상공 60Ti 쓰는게 맞지. 굳이 6,750? 6,700? 다용도로 쓰기도 좀 불편한 요 제품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상공 60Ti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상공 60Ti가 6,600이나 6,650에 비하면 가성비가 떨어진 건 맞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하게 쓰고 다양대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제품이 좋습니다. 제가 6000C 쓰고 있는데 아직도 뭐 드라이버 오류가 가끔 나거나 아니면 검사 하면 깜빡임이 있거든요. 물론 뭐잘 쓴다는 분도 있지만 불편함을 겪는 분명 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650이나 6600 추천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둘 중에 선택한다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6650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은 3 6 0이로 하고 차선책은 6650XT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성능 쓰고 싶은데 하는, 하는 분은 3970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라인업들은 올해 안으로 신제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 206012가 하나, 2060, 2069 슈퍼 싹다 끝물이에요 물건도 없, 없고 가격도안 쌉니다 이제는 2060 보지 마십시오 송중기 이뭐 사야 되는데요 6600, 선녀님 똑같은, 뭐, 오류 있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거 사야 돼요, 그래? 어, 상금유권 사십시오. 상금유권 가격 많이 내려왔어요. 상금유권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상금유권 태이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2060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 차이 거의 없어요. 이거, 물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 비싼 요런 거 쓰는 거보다, 그냥 상금유권 쓰십시오. 상금유권 진짜 오랫동안 비추는 인데 지금은 슬슬 제 값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얘가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게 정상이야겠죠이거유권도처날나때한 40만원 이었거든요 지금 그값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0유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불편한 감수할 각오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 6,600이 좀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요거 가시는 거 별말 안하겠습니다 본인이 감수하겠는데 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성비가 좋은 건 맞거든 <웃음> 자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밑에 어... 로우엔드는 아니에요 엔트리, 엔트리, 메인스트림 사이에 있는 애들 요놈들 볼텐데요 3050은 아직 좀비싼것 같아요 3050 성능이 솔직히 1260ti는 별 차이가 없는데 6만원 차이 나죠 3050은 좀 애매하고 1260ti는 살만한것 같아요 살만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뭐2069 사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저는 30만원 예산 정도밖에 없는데 살게 없잖아요 아 그나마 2060이 희망이었는데 2060은 이제 쌀 때는 33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은 그냥 1260ti 쓰시면 될거 같아요 다만, 얘기할게요. 여기 라인업부터는 절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진지, 여러분 가늠이 잘안될 텐데, 밑에 펴보면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거 놓치고 안 보신 분 많던데. 자, 1660을 쓴다고 쳤을 때, 1660 슈퍼는 1660ti나 성능 비슷합니다. 음, 레치 d 에서도 있잖아요. 원활하게 돌아가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평균 한 80프레임 정도 나오면 원활하게 보거든요. 70은 최소 프레임이 5 0미으로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불편해요. 80 정도 나오는. 그런 게임이 4종밖에 안 됩니다. FHD에서도. QHD부터는 3종. 4K는 그냥 뭐, 롤밖에 안 된다 봐야 돼. 레시이나 그러니까, 사실 절대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러분, 게임, 자, 상위권만 돼도 몇 종이에요? 7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사양 빼고는 FHD에서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업 정도로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을 좀 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상업플레이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플래시대에서 3060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수준이 안되죠 그 수준이 안되니까 게임 좀 저는 재밌게 즐길래요 하시는 분한테 적합하다고 생각 안해요 저사양 게임 즐기거나 캐주얼 게임 즐기시는 분들만 그냥 이정도급을 써도 무난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작 지점은 6,600%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돈좀더 못해서 3060부터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애들은 굳이 산다면 169ti만 생각해보시고요 그거 그만큼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거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메인스트림이랑 하위 메인스트림 하위 빼고 엔트리 로우 엔드 구간 한번 봅시다 어..여기는 그냥 사면 손해 인 라인업입니다 이거 화면 표시하는 기능 정도입니다 근데 성능이 지금 내가 방금 169ti도 깠는데 얘가 80% 성능 나온다 잖아요 얘들은 40% 이하인 애들이에요 진짜 잘 나온 애들이 40% 중반이에요 이거 성능이 절반입니다. 169인테성능이 절반 근데 가격은? 네 3만원 4만 4만원 차이에요 이거 왜 삽니까? 화면 표시하는게 필요한데요? 그럼 내장 그래픽 있는거 쓰십시오 어 이제 새로나올 AMD 7000 시리즈 CPU 내장 그래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텔은 원래 F버전 안사면 내장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이 있는 CPU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능 나와요 굳이 여기 있는 애들은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우엔드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예, 요새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해 시점에 극렇게 산다면 어떤 제품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지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보통은 최종 마무리를 또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옆에 거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잡사를 기르기 때문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자 그럼 남은 휴일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